관광객이10 이상, 15 미만이면 10 이상이면서 15 미만이라는 소리입니다.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some ifs로 풀수 있습니다. 는 su, some ifs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some range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말합니다. 항목의 합계니까 같은 열에 있는 세금의 범위 F4부터 F23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조건의 범위는 관광객이 10명 이상이니까 관광객의 범위를 씌웁니다. 관광객의 범위가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 따라서 옆으로 이동하면 관광객이 아니라 수익이 돼버리죠 그래서 관광객이 옆으로 이동 안하도록 F4를 눌러서 달러를 줘서 고정해 줍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을 적게 돼 있는데 some ifs, count ifs 그리고 some if, count if 이런 애들은 조건을 적으실 때쌍 따옴표에 묶어서 조건을 적습니다. 크거나 같다 10쌍 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10쌍 따옴표로 묶여있으면 이제 가로 닫을게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 관광객이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세금의 합계를 구해줍니다. 근데 이건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써본 방법이죠.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외우기가 싫다 하시면 한번 저희가 어떻게 틀리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적으면 바로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거나 같다 숫자가 아니죠. 숫자가 아닌 애들은 전부 문자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문자는 쌍 따옴표로 묶어야 된다는 걸앞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쌍 따옴표로 크거나 같다는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 10은 쌍 따옴표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터치면 오류가 뜹니다. 왜 그러냐면, 문자나 숫자를 연결하는 연산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a n d 연산자죠. 그래서 문자와 숫자를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엑셀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쓰시면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a n d 연산자 쓰고 하려면 귀찮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렇게 전체를 묶어서 쓰는 방법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쓰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쌍따옴표 뒤에 콤마를 찍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의 범위 두번째를 씌우라고 합니다 두번째 조건의 범위도 관광객이 15명 미만인 거죠 범위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범위 씌우시고 F4로 고정합니다.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 작다 15 적어주시면 되겠죠. 쌍따옴표 그러면 10명 이상이면서 15명 미만인 거에 합계만 구하게 됩니다.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옆으로 한칸 드래그 하시고 항상 드래그 하셨으면 더블 클릭해서 파란색의 범위랑 초록색의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는게 좋은 습관입니다. 범위가 잘 맞네요. ESC를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항목 4를 처리한 결과가 폐쇄인 셀의 개수를 COUNTIF 함수를 사용해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는 COUNTIF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COUNTIF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세는게 count if입니다. range는 조건의 범위입니다. 저희는 조건이 폐쇄인거죠. 그래서 폐쇄인걸 셀수 있는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i4부터 i23까지죠. 콤마 조건을 적으라고 했는데 폐쇄가 조건이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어 여기 폐쇄가 있으니까 폐쇄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셀이 변할지 몰라서 F4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면 폐쇄의 개수를 셉니다 절대로 이렇게 푸시면 안됩니다 왜 그렇죠 A4부터 J23까지는 정렬을 하면 자료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셀참조를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엔터. 그럼 폐쇄의 개수가 6개라고 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맞죠. 범위를 씌워 주시고 왜안 되는지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누르시고 정렬 기준을 국가를 주겠습니다. 국가의 오름차순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폐쇄가 맞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위치가 공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폐쇄 개수도 바뀌어버렸죠. 폐쇄의 개수가 공백을 가리키니까 공백의 개수 14개로 자료값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혹시나 달러를 줘서 그런가 싶어서 달러를 지워보겠습니다. ESC 되돌리기 더블클릭해서 F4를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서 I5셀만 참조하도록 하고 달러는 주지 않았습니다. 엔터 똑같이 범위 씌워서 정렬 국가로 정해주시고 오른차순 확인 누르시면 똑같이 F4를 주든 안주든 저희가 드래그를 해서 값을 구한게 아니기 때문에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폐쇄가 아니라 공백을 세게 돼서 6개가 아니라 14개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때 항상 여기 A4부터 J23까지 이 범위 안에는 절대로 셀 참조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됩니다. 시험 문제 푸실 때는 범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쌍따옴표 찍어서 폐쇄를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렬이 됐든 안 됐든 아무 상관없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count if 암수의 범위는 절대참조를 사용하고 절대참조는 달러가 붙는 거 F4키를 눌렀을 때 달러가 붙죠. 달러 붙는 I를 절대참조라고 합니다. 그럼 count if에서 더블클릭 콜론만 범위에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F4를 눌러서 달러를 주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숫자 뒤에는 단위 개가 출력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셀 서식을 조작해서 개를 붙이라 그랬죠 저희들이 셀 서식을 안 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블 클릭해서 맨 뒤에 더블클릭해서 맨 뒤에 앤드 연산자 쌍따옴표 개 쌍따옴표에서 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셀서식에 들어간게 아닙니다. 지우시고 엔터 셀서식에서 바꾸시려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지표준 뒤에 개를 붙이셔도 되고 개는 그냥 개를 적어도 여섯 개라고 해서 전혀 문제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날짜 형식이나 시간 형식 이런 걸 쓰게 되는데 그럴 때는 자료값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들이 그냥 여기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h를 적어버리면 자료값이 0.5라고 해서 훼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이실 때 무조건 쌍따옴표해서 글자를 적는 습관을 들이시면 원본값 6을 훼손하지 않고 어떤 값이든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나 이거 글자 적어도 상관 없더라 라고 생각해서 아무 글자나 막 쓰게 되면 원본값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습관적으로 쌍따옴표를 붙여서 개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개를 적어도 되지만 H나 M이나 S나 여러가지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 문자들을 저희가 다 외울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일일이 다 외우지 못하겠다면 하 그냥 쌍따옴표 써서 글자를 쓰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럼 지표준 뒤에 개를 붙이니까 정확하게 끝이 났죠 근데 지표준 뒤에 개를 붙여도 되지만 0 뒤에 개를 붙여도 됩니다 그리고 샵 뒤에 개를 붙여도 됩니다 지표준과 0 샵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12번에 항목에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순이익금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밑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함수식을 정렬 순서에 따른 조건에 맞게 정렬 후에 도출된 결과에 따른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식을 기재하실 때는 정렬을 먼저 하고 함수식을 적으셔야 됩니다. 항로 폐쇄 여부가 오름차순으로 하고 항로폐쇄 여부가 같으면 순이익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항로폐쇄 여부의 오름차순 그 다음으로 순이익금의 오름차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씌우시고 정렬 정렬 기준은 항로폐쇄의 오름차순 기준추가 화살표를 누르시고 순이익금을 누르신 다음에 오름차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실 때 항로폐쇄 여부나 순이익금 순이익금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여기에 체크가 없을 때입니다 체크를 없애주면 열 i 열 지가 됩니다 그래서 필드명이 안 나올 때는 내데이터에 머리껄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필드명으로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정렬을 하니까 이 자리가 공백이 되버렸죠이 문제 푸실 때는 반드시 글자를 적어서 푸셔야 됩니다. 항목 10이 이거죠. 여기에서 순이익금 이라고 했으니까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 이라고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 전체를 블럭 씌웁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esc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 붙여넣기를 원하는 셀을 클릭하시고 ctrl v 를 그냥 쓰시면 안됩니다 다운표를 하나 적어주시고 ctrl v 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수식이 글자로 인식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서 그냥 ctrl v 를 쓰시면 클립보드에 있는 데이터의 크기 및 모양이 선택한 범위와 다릅니다. 그래도 붙여넣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변경할 수 없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하면 붙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운표 써주시고 컨트롤 V 해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죠. 4번은 이 범위입니다. 국가가 1번인 행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1번인 자료는 여기네요. i 1 8셀 클릭해주시고 수식 입력줄을 쭉 드래그해서 전체를 블럭 씌우고 Ctrl-C 복사 ESC를 눌러서 블럭 설정을 해제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원하는 셀을 클릭하시고 다운표 컨트롤 V를 하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D하고 E를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하겠습니다. 범위 설정하실 때 경계선을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 안됩니다. 경계선을 잡고 드래그하시면 C열의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되돌리기, 그래서 범위를 씌우실 때는 알파벳 d 에가운데 갖다 대시면 아래로 가는 까만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때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손을 넣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누르시면 숨기기가 됩니다. 숨기기 취소하고 싶을 때는 C랑 F를 범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를 누르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금액은 원화를 표시하고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금액 이외의 숫자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간객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강간객은 범위를 씌우시고 홈 탭에서 오른쪽 정렬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순위도 금액이 아니죠 오른쪽 정렬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수익부터 순이입금 이런 애들은 전부 돈이죠.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떨어진 애들을 범위에 계속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 표시 형식 단추를 클릭해서 회계를 선택해 주시면 원기호가 들어가고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샵 표시가 나오죠. 샵 표시는 칸이 숫자를 표시하기에 충분한 크기가 아니면 샵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조금 키워주시면 숫자가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저희는 인쇄물 갖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샵표시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 숫자 셀은 우측으로 맞췄고 문자는 제일 처음에 중앙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문자는 가운데로 와있죠. 전체를 블럭 씌워서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